해군 특수전전단 u d t s e a l 출신 예비역 대위인 유튜버 이근을 따라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귀국한 남성이 가짜 사나이의 로건 38김준영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건은 이근과 같이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다. 제1특전대대 공중작전대에서 근무하다 중사로 전역했고, 전역 후 소방관으로 인관해 119구조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1984년생으로 이근과 동갑이다. 로건은 헬스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와 글로벌 보안 전문회사 무사트 MUSAT가 함께한 하이퍼 리얼리티 웹에는 가짜 사나이의 교관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14일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로건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는 이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글을 보고 이근에게 연락했다.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귀국한 남성 둘중또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포토그래퍼 A씨다. A씨는 이근으로부터 종군기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우크라이나로 함께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노권과 A씨 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까지 국외 체류 중인 이근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제이용군에 따르면 현재 이근은 기밀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의 담미마거르 대변인은 지난 5일 한국인들도 다른 병사와 마찬가지로 전투에 투입돼 있다. 면서 국제여단에 들어온 이들은 실제 전투 관련 업무를 맡고 전선에 배치 중 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용대원들은 군의관, 저격수, 유탄발사, 대전차 운용 등 부대별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투 경험이 있는 지원자만 활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한국의 인기 유튜버이자 전직 특수부대 대원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 면서 이근의 인스타그램 내용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근이 한국 특수부대 장교 출신으로 현역 복무 당시 아프리카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 상대 군사 작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의 정보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고발된 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3명 중 2명은 유명 유튜버인 이근 전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귀국한 인물들입니다. 최근 귀국한 다른 한 명과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근 전대위 등 2명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